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 발사체라는 말 자체도 언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3톤더펌프 업무를 제일 처음 개발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동료 주변에서 동료들이 그거 만들 수 있나?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질문도 있었는데 아 한번 내가 해볼 만한 분야구나 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누리오 엔진 시험 발사역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 한국형 발사체 엔진 개발 초기에 설계 변경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때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소 시험이 끝난 엔진에서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또 설계가 또 계속 변경이 됐었기 때문에 수리하거나 아니면 다 부품 다 떼내고 새로 제작해서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경우도 워낙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위성, 어, 발사체, 그리고 발사장이 이렇게 순수 기술로서 어, 그, 그 나라의 기술로서 이렇게 할수 있는 역량이 되면 이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이 되었다고 라 하는데 그런 스페이스 클럽에 어, 가입을 하게 될때 저희들의 기술 이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어, 저희 이제 후배들은 발사체의 기술 선진사에 이렇게 자료들을 동경하지 않는 그런 환경들도 예, 저희들이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앞에 이제 따라갈 길이 없다 보니까 뭐 실제 업무하는 데는 막막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만들어 놓는 이 길이 예, 앞으로 계속 저희 나라 발사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제 후배들이다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이제 먼저 닦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좀더 꼼꼼하고 좀더 자세하고 좀더 실용적인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데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모사체를 목표 고도에 올려놓는 이무에는 아쉽게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일 발사는 아쉬움을 남겼으나 국내 독자 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시험으로서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확인하는 의의를 남겼습니다. 더욱 분발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주를 향한 우리의 도전을 멈추지 않고 우주 강국의 꿈을 이루어내는 날까지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해 있는 과정을 성공시켜라고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거의 끝까지 지금 마지막 계단 하나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년 5월에 그래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립니다.